<웃음> 아, 아프리카 방송이 지금 <웃음> 네. 어, 불발되었다 네.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<웃음> 아, 네. 아프리카가 거절하는 중식이 네. 우리도 별풍선을 받고 싶었는데 네. 트위치분들 네, 음.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? 자, 트위치 여러분 두분 소리 질러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두 분이세요? <웃음> <웃음> 내 친구 중에 통닭을 다 먹는 태아란 친구가 있었고 혼자서 네. 혼자 통닭한 판을 다 먹어요 오, 그리고 <웃음> 한 친구는 피자를 한판 혼자 다 먹어요 그런데 둘이서 서로 같이 살았는데 네, 어우 장난 아니다 서로를 이해 못해요 우자님이한번 아. <웃음> 빠졌는데 그 소중함을 우리가 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대요 이 아. 소리가 아, 아 그렇습니까? <웃음> 이, 이 소리가 너무 그리웠나봐요 사람들이 아, 네네. 많이 너무, 웃어드릴게요 네. 어, 잠깐만요 <웃음> 어, 잠깐만, 오늘 사람들이 51명이 있어요 지금 어, 오늘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많이 들었죠? 예, 믿고 있었다고 우자 아, 아, 와서 그래. 아, 아 장난 아니다. 이재영 아, 아. 아. 지분이 좀 되나 보네. 장난 아니다. 네, 아, 네, 이런 사람이에요, 잘해요 도새님 오늘 쓰세요. USB 앨범 들으려고 뽑는 건줄 알고 뽑아버려서 멘탈 탈탈 털려. 돈이 어? <웃음> 냄새 날까봐 담배를 끊어요 전차 담배 솔직히 못 끊어요 술 마실 때 혹시 시할골대 집할까 좀만 마셔요 삼겹살 먹을 때 나는 안구어요 뽀뽀하여 나 혹시 모르니 마늘 좀 먹어요 가끔 잡아 각골래 먹어요 야나 중식이 형이랑 띄어트 했어 <웃음> 야 혼성 띄어트한것 같아 네. 장난 아니야 <웃음> 출세했네 출세했어 네, 출세 네, 진정하고 안. 저, 진정한 거안 교감을 나눴어 네, 지금 t 네. <웃음> j 노래방에 또 가면은 음.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<웃음> 이번에 또 네. 땡깡 부리면 네 이번에 땡깡 부리면 그쪽도 대기업이라서 맞아요. 네, 대기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군요 공근혁 자공근아자 진짜 미안한데 어중쩐 누구 오면 안 되나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 t 진 e r e I was t 좀 e r e I was t h e r 스 I 킹 말고 there. I 고 a s there. I was t h 아 r e I was there. 소 was t h e r 소 I w 이 s there. I was there. I was t h e 네, 아무튼 마지막 공항 <웃음> 진짜 형말 아니었어요 진짜, 형, 진짜, 형 할게요. 진짜. <웃음> 진짜. <웃음> 너무 좋아요 저 진짜 반찬 새우젓갈 하나만 있어도 이상한네요 밥을 두 공기를 먹을 수 있어요 <웃음> 진짜 탄수화물 홀리기 <웃음> 우리 진짜 탄수화물 <웃음> 최고 우리 어디 가서 밥밥 밥 먹으러 이제 국밥집이나 이런데 가면 밖에서 밥이 그쪽이 마지막 밥이라고 <웃음> 네. 밥더 이상 못 시킨다 그러니까 얘가 이우 베이스친 우자 친구가 밖에서 <웃음> 햇반 <햇판> 사오더라고요. <웃음> 치는 계획으로 짠 거지 하도 전 인생들이 너무 훌륭해서 서울에 와서 처음 본 놈이 이 놈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기능이 있어요. 잠시 보시면은 보슬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꼬겨도 안 펴지네요. <웃음> <웃음> 좀뭐 되게 장, 장문에 댓글이 올랐어. 읽어봐, 음. 이거 보고 는데 <웃음> 도스 님이 도스 님께서 그 저번에 USB 부러졌잖아요. 좀 네. 아, 아, 아, 아. 그, 모르고 뽑아버린 그 USB를 고쳤습니다. 용접 용접 용접 전공으로 나름 자신이 있어가지고 납 땡기로 고쳐보려는데 했 원품이 안 나올까봐 부러진 부분을 레진으로 굳 굳히면서 겉모습은 너무 처음처럼 깔끔하게 왔으는데 저는 앨범을 이제 듣지 못합니다. 영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을. <웃음> 내 중식 앨범의 피스 <웃음> 아, 고생하셨어요. 아, <아유>, 수고하셨어요. 네. <웃음> 아 손재주도 있으신 분이 레진으로 붙여버려 <웃음> <웃음> 아, 다운스럽네 설경님 언제 한번 우리 같이 놀아요. 아프리카에서도 저희 방송이 잘 송출되고 있는 것같요 어? 네, 아무도 안 들어왔지만 송출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범근님 자고 있어요. <웃음> 아, 아까 핸드폰 볼 때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물 허우적댄 춤은 무대에서 봐야 재밌는데. <웃음> 발을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. <웃음> 춤도 잘춰우 형. 아무튼 아, 저, 많은 적을 만들 것 같은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. 제 원래 저랬서제 가슴이 진짜, 너무, 너무 너무 떨려요 지금. 응. 너무, 진짜 그 응. 챌린지 할때 진짜 맞아. 어려웠어. 그 개그 산 뽑는 게 너무 어려웠어. <웃음> 다들. <웃음> 사... 그분만 동의를 안 해줬어. 응. <웃음> <담배를> 안 <웃음> 디그레이더님께서 예, 예. 유명해져. 아, 아니 유명해지지 마. 아, 아니 유명해져 아니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. <무슨 말이야. 웃음> 나만 알고 싶은데 갈방질하는 거 보고, 그렇죠. 이런 느낌인 거 같아요. 네.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. 김원규님, 형... 네 이거 실시간이에요. 네, 네 실시간이에요. 원균님 라이브 형규님. 방송입니다. 아, 아. <웃음> 이거 실시간이 이거 실화인가요? <웃음> 이런 느낌. 이거 실화냐? 사포를 안겨준 그 노래. 네. 네. <웃음> 아 이거 하고 올라갔어요? 네 올라갔어요. 아왜왜 <웃음> 왜, 믿기지가 않아? <웃음> 그걸 그걸 부르고 난 그것을 믿기지가 않는다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. 아니 저는 같은데. <웃음> 정말 이런. 아, 이렇게 편곡을 할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몇명 있을까라는 생각어 그때 있어요? 우리가 떨어지려고 했거든. <웃음> <그냥> <웃음> 야, 이거 하고, 아, 제발 밖에 나와서 담배 좀 피자. 한달 동안 막 이, 그걸 못 피자, 제대로 못피하니까 아, 우리 조지고 나가자고. <웃음> 근데 올라간 거야. 뭐지? <웃음> 내가 하고 우주비님하고인마 3명이 지금 10몇 년을 보자. 지금 <웃음> 27대. 그때부터 보고, 빠세다. 노브랜, 송원도 그렇더라고요. 얘는 기승전 지혜기 나온다고. 아, <웃음> 아 <웃음> 장난 아니다. 지금 시양 두한이님께서 굉장한 네. 지금 채팅을 남겨셨어요 미꾸라지보다 더큰 미꾸라지는 미꾸 엑스라지. 우와, 한, 한 30초 <웃음> <최근 되나요>? <웃음> <웃음> 아, 지혜기는 한한 삼십 초 체금 되나요? 아네. 네. 수염 이렇게 잘하지 않아요? 이렇게 위로 이렇게? 그럼 너무 아니 싫어... 이것도 뭐하는 거야? A 약시야? <웃음> <웃음> 말하지 말라니까. 아들끼리 <웃음> <리르크기를> 하고 있어. 잠깐만요. <웃음> 이게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아요. 네. 저는 나. <웃음> <웃음> 아니 사극이냐고. <웃음> 서울에 가면은 라이브 버전으로 녹음할 예정입니다. 뭐, 뭐야? 야 뭐, 솔직히, 뭐, 솔직히, 솔직히, 뭐, 솔직히, 뭐, 솔직히, 뭐, 솔직히, 솔직 우리 가라오케도 되겠다. 한우님께서 처음 처음 분 하이드네. 한우 네, 네다. 안녕하세요. 한우 먹었죠. 네다네. 전서영님도. 아. 안 확이에요. <웃음> <오는 거기네요. 웃음> 이름이 한우야. 오늘 비도 막 갑자기 오고. 갑자기 비었어요. 예, 네, 엄청 흐려요 지금. 아니 나 마른 하늘에 갑자기 얘가 운과 동시에 비가 오는 거야. <웃음> 가, 우리 편집자님이 오셨는데. 예. 네. 어, 비가 온다고? 역시 천둥의신 네. 천둥이신. 그렇게 <웃음> 12,000원 보내 주시고 크! 한마디 딱 풀하게 나. 좋지. 시카시다. 어 되게, 되게 멋있다. 나도 네. 언제 어디서 후원하면 좋겠다. 아, 되게 저게... 나중에 네. 생일 선물로도 한 10만 원딱 동태 아우저 어머니 생일 선물로 돈 이렇게 덮치면서 크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머니 용돈 잘 쓰세요, 아니라. 크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 우리 조용히야 그랬잖아 아, 정말. 아 네네네 <웃음> 진정해 네. 우리 컨셉과 안맞아 똥개가 똥을 끊어라 <웃음> <해>. 구독과 좋아요 <웃음> 알림 설정까지 <웃음> 부탁드릴게요 <웃음> 네. 뭔가 해야겠더라 <웃음> 펀드로 해줘 지난주에 <웃음> 연습했잖아 아 그거요 구독과 좋아요 <웃음> 뭐했나 <웃음> 알림 설정 이거 나중에 그 편집해줘요 이거 뿅뿅하는 거뭐 있던데 <웃음> 다른 애들 보니까 구독 구독과 좋아요 씨 <웃음> 아까 경남형님께서 충주 라디 오 방송 어땠나 물어봤는데 네네 아 힘들었어요 전전 <웃음> 네? 틀어놓고 진짜 라디오 틀어놓고 웃었죠? 샤워했어요 아 그래요 네 웃으면서 네 진짜 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는 하나 또 머릿속에 하해지고 우재가 웃고 있는 것만. <웃음> <웃음> 도쌤님 카메라 감독 부담스러니까 하반신 주무지 말아주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. 못했군네. 아, 안녕해? 지금 지금 우재병이 채팅 쓰고 있어요. 네. <웃음>